와, 오늘 춥네? 와, 미쳤어. 미쳤어. 와, 너무 지운데? 와 아, 파랑이 미쳤어. <웃음> 아니, 여러분 밖에 나가지 마. 추워서 그랬습니다. 집에만 있어면 돼. 어 그냥 여기 둬도 돼. 이 가방. 여기, 여기 또 그냥. 여기 앞에. 자해 이거 어와 진짜 헐좀 모르네 이거 다른네 위에 뭐야 와 진짜 달 아니, 개, 이거... 괜찮아 아니 이거 다른데 이거야 이거 이거 로크야 아 대학 이쪽 이렇게요 어 그리고 앞빼 당겨 왜 자전거 타본 적이 없어? 잠깐만 근데 만약에 럭크안 하면 어떻게? 로크 안 하면? 로크 안 하면? 어. 그 그러면 안돼 이렇게 하면 앞에 가버려 이거 어. 불안하니까 반드시 해야 돼 그리고 이거 비밀번호가 뭐였지? 잠깐만 가봐, 매면서 가는 거 아니지? 올려서 까지 그렇게 여기 밑에 이거 있거든? 어. 이거에 이렇게 걸쳐야 돼. 어. 걸치고, 응. 최대한 땡겨. 땡겨. 이거도. 엄청 땡겨. 힘, 힘 있게 땡겨야 응. 돼? 어. 이거, 여기, 이거랑 이거 고정해야 되니까. 와, 혼나 불안하네. 이거야 이렇게? 이거, 공간도 땡겨? 어, 세게 해야 돼. 너 너무 약하게 했어. 봐봐. 어, 어. 이렇게 하면 흔들렸을 때 떨어지잖아. 맞지? 응, 머리속봐 X 이렇게 어 그냥 고정할.. 수 중간? 어 그거는 순서는 너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어. 그냥 잘 고정할 수 있는 느낌 여기.. 여기는 너무 없어? 이 정도라도 괜찮은데? 어그래다봐다봐 어. 다 봐. 이거 쓰고 싶을 때 쓰래 <웃음> 이거 나 이쁘면 진짜 진짜로 올랐어 아 같은데 잖아 봐 근데 적금 적금 더러운데 응 <웃음> <웃음> 음, 이거 어, 앞에 어, 앞에 놓으면 되잖아 이거 앞에 이거 앞에 그냥 놓어. 응 이거. 너 정신 차려. 지금부터 사고 나면 니네 책임이야, 진짜로. 나 책임 안 진다. 알았어. 알았어. <웃음> 오케이. 됐어? 한번 타봐. 봐봐. 너 그거 혼자서 해. 도와줘? 아니, 혼자 해. 됐어. 일단 타봐. 요, 이쪽으로 와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봐. 뭐 하는 거야? 아니, 아니. 달라고, 달라고. 얘너 코로서가라. 줘? 어, 이 패키지 좀네 이런 거어려우면 어떻게 다는 거야? 이거 들어봐 봐. 응. 괜찮아? 어, 서워 이거 잘해야 됐는데, 너. 아니, 아니, 아니 너너 이것도 한 바퀴도 못 돌면 지, 지금 불안한데? 이거 한 바퀴 돌아봐 야내 자동차! 내 자동차! 좀 위험하다 얘이 정도인 줄 몰랐어 잠깐! 너 걸어서 갈래? 아 여기는 그냥 안 타도 돼 그냥 어. 밀어서 내려, 내려봐 <웃음> 괜찮은 거야 진짜로? 어, 아니 이거 가방 다문 닫았지? 오케이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코피 사올게. 사오라는 뜻이지. 어, 가, 가, 가, 가. 야, 여기 못 가지. 아니, 아니야, 거기 가지 말고. 아, 거기 가. 가 갈수 있으면 가고. 안 가면, 못 가면. 어, 바빠다. 야 유리야, 김학이, 그리고 기막에 쓰는 거에... 방법을 모르는 것같은데 야, 볼, 너는 볼, 이거 대충 하는 거야, 볼, 지금? 아니, 아직... 아직 아, 시작 안해서 안안 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게 교봐. 야, 너 머리 묶고라. 이따는 아, 머리 묶고 이따. 요 요따요. 왜 자주 나는 거야? 아, 요, 요. 물이요, 물. 어,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오, 이렇게 할데나지 됐어. 화장실. 못 넣어요? 여기 화장실 있어요? 아니, 아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갔다와! 가... 지금 있을거야! 어, 안에 갔다와! 나갔다 어, 싹 버리고 와! <웃음> 안 될거야! <웃음> 아니, 내려안 <아니>. 유리 왔다고? <웃음> 유리 바보 아니에요! <웃음> 이런건 <거> 잘 잤네? <웃음> 유리 아니, 뭔가... 거기 차는 다른 차 탔어요. 뭔가 뭔가 차왜 다른 달았어요. 차 탔어요. 이렇게 다른, 생각했어요. 다른 차 탔어? 어, 못열어서 근데 사람 없어서 유리 바보인 쪽이죠. <웃음> 유리 유리 키스 나면 안 돼. 키스? <웃음> 아니. 항상 오른쪽. 아니야. 뒤로. 오케이. 위로 오케이. 이쪽으로 가 봐. 야, 바람막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 이왜 이거 있고 있냐? 알겠다고? 봐빠 근데 이거 유리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뭘 가르쳐줘 아, 이렇게 뭘 가르쳐줘 이거 묶는 법을 오히려 봐빠가 알려주는 게 좋은데 이거 지금? 아, 그렇게? <웃음> 그러면 니 가방이 떨어지지 이게 음. 괜찮을까요? 확실히 이거 안 닿는다. 맞죠? 이대로 간다니까요? 걔는 그래서 걔는 여기, 여기 안에서 수포해드릴까요? 이거를 어지고 어. 잡을 수 있는 건또 알려주는 거 어! 없지! 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나카드 <웃음> 여기 넣었어. 이거 뭔가, 이따, 이따, 이 지금 유심카드 꺼냈거든? 어. 이렇게. 와, 똑같으면 똑같아. 역시 h r 2이 안녕. 안녕! 인기각에서 안녕하세요. 만나자! 해가 지고 있습니다!